해달라고. 요거, 요거, 요거 똑같이 해달라고 재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괜찮나요? 아... 니 근데 진짜 옆에서 보니까 그냥 노력을 안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멋져요. 그쵸? 아, 진짜... 네... 이렇게 또 팬서비스... 어... 다들 인사 나눠주시고... 네... 사진 마음껏 찍으세요. 네! 와...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차인에서 등장하자마자 너무... 그 에어컨 같죠? 에어컨 틀어놓은 거 같죠? <웃음> 네... 시원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포즈를 잠시 봤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. 아, 네. 네,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더위를... 잊을 수 있는... 더위를 식을, 잊을 수 있는... 네, 하나 주신다면? 아... 어, 우리 케이지스트를좀 많이... 아잉... <웃음> 또 그냥... 저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면 네. 제가 또 여름을 좋아하는 계절 중 하나거든요 네. 그러면 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들? 네, 네. 까지 표정연기까지 네, 보여주고 계세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스톱하셔서 사인에 사인하시고 한번 여자분들 이제 다 찍으셨죠? 네더 찍으시겠지만 고 요정도로 포토타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서 잠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네 감사합니다 었을 뿐인데. 네. 자, 이때보다 몇배 정도 더 멋있을까요? 330배. 97,330. <웃음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저희가 편지는 전해드렸고요. 오늘 뽑히지 않은 분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따로 또 은우 씨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실 거죠. 아, 구만 실천, 구9 7만3 3 0이죠 미안, 실수했어요. 괜찮습니다. 자,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저희 사인 을 네, 진행을 그래. 하겠습니다. 자,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진행 말을 잘 따라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.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가 호명을 하는 좌석 번호에 해당되는 고객님들께서 무대에 뭐 올라오시면 되는데, 무대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바라보셨을때 오른쪽으로 대기열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. 올라오시면 사인지를 바꾸시고 이쪽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.